일주년을 맞아 더욱 새로워진 디즈니 트링 그림 찾기! 2016년 최신작 도리를 찾아서! 디즈니 최신작 주토피아의 픽사의 허제작인사이드 아웃까지! 같은 그림 찾기와 회전모드 등 새로운 게임모드 추가! 새로운 배와 함께 힘찬 항해를!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모두 여기에! 새로워진 디즈니 트링 그림 찾기를 지금 확인하세요! 쿠폰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!